안녕하세요. 이끈세상 이끈테로입니다. 네, 여러분 아침에 제가 커피를 타면서 생각난, 문득 그것도 아주 문득 떠오른 노래 하나가 있어요. 음, 나름 유명한 노래, 어, 마니아들만 알수 있는, 어, 요즘은 젊은 사람도 알겠다. 어, 여러분도 아실만한 노래인데요. 어떤 이의 꿈이라는 노래에요 음, 거기서 보면 어떤 이는 꿈을 간직하고 살고 어떤 이는 꿈을 나눠주며 살며 다른 이는 꿈을 이루려고 사네요 아주 긍정적이죠 음, 근데 2절 가사에서 보면 어, 어떤 가사가 나오냐라고 하면 어떤 이는 꿈을 잊은 채로 살고 어떤 이는 남의 꿈을 뺏고 살며 죽일 것들 어, 다른 이는 꿈이 없는 거라, 라고 하네, 라는 거예요. 음, 왜 내가 이 구절을 갖다가 여러분한테 읽어드렸냐, 라고 하면, 제 열혈 구독자 중에서 연하, 수림? 맞나요? 어, 제가, 어, 하여간 그러니까 연하까지는 맞아. 수림은 맞나 모르겠어요. <웃음> 기억 미안해요. 기억력이 가물가물해. 저기만 저기만 제나이 되신 분들이 이해하실 거야. 진짜 아침에 비타민을 먹고서 뒤돌아서고 내가 비타민을 먹었나 싶죠. 암튼 죄송해요. 우리 연아 님이라고 부를게. 음. 우리 연하님께서, 부군께서 자꾸 이상한 걸 갖다가 옆구리에 붙이고 다니시기 때문에, 그년이 언제쯤 떨어질까요? 라고, 제발 그것만 알려주세요. 라고서 이제 댓글을 달으셨어요. 근데, 그래서 솔직히 저는요, 제가 이게 제네랄이 되니까 그냥 마 편하게 할수 있는데, 왠 틀릴 수도 있잖아, 틀릴 수도. 어, 그렇지만 이게 개인으로 넘어갈 때는요, 나 솔직히, 나 이런 말 하기 싫거든. 그러기 때문에, 어, 제가 잘안 봐요. 개인 리딩도 안 하잖아요. 음. 근데, 어, 그래도 제, 그 오래된 구독자시고 하니까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이 카드를 뽑기 전에 카드를 한 30장 뽑아봤어요. 어. 두 번을 뽑았어요. 혹시나 다른 게 나올까 해서 근데 두번다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참 희한하죠. 그런 게. 그러니까 연아님. 음. 한동안 망고생은 계속 하셔야 될듯 싶어요. 음. 왜요? 그년 안 떨어지나요? 라고 하면, 그년이 떨어져도 딴 년이 또 붙어. 음. 그러니까, 뭐, 딴 년이 또 붙으면 그년이든 저년이든 별 의미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 그, 연하님께서 좀 마음이 조금 답답하고 우울하실 수 있어. 어, 저기, 막. 저 집에만 있지 마시고 남 부군께서는 뭐 필러도 맞고 마사지도 하고 막 그러신다면서 어, 님도 뭐 에어로빅도 하고 그 저기 줌바 재밌더라고요. 줌바도 하고 좀땀좀 좀 빼고 저기 어 자신을 갖다가 조금 더 즐겁게 돌아보세요. 남편분 돌아오실 때까지. 음, 돌아오나요라고 묻는다면 그건 먼 훗날의 일이잖아. 타로는 거기까지는 안 보여.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이혼하지 않겠다 하셨잖아요. 어 이혼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돌아오지 않겠나 싶어요. 음 남자가 돌아올 땐딱두두 두 가지 케이스면 돌아와 어떤 케이스냐라고 하면은 어 돈벌이가 전처럼 시어 시원치 않아서 내가 돈을 갖다 쓸수 없을 때어 그때는 돌아와요. 어 집구석에 딱 박혀있지 그때는 그두 번째 뭐냐 어 가운데 딸에 힘 풀렸을 때 그때는 백발백중이지 거의 들어앉아있지 그힘 빠지면 어떻게 처음에는 그걸 갖다 어. 어떻게든 어, 일어나라 하기 위해서 그냥 보약도 마시고 다 해. 어, 나름대로 그 마누라가 안 해줄 거 아니야. 저한테 그, 그 보약 먹고 저한테 마누라한테 쓸거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 지가 혼자서 막 장어도 먹고 좋다는 건 몸에 다 찾아 먹고 다니지. 그래도 안 되면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참 서글픈 일이죠. 음. 젊은 친구들은 아마 이거를 들으면 그럴 거예요. 아 그렇게 하고서 왜 사냐고. 근데 결혼 생활은요. 그렇게 쉽게 헤어질래 헤어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그 결혼이라는 것은 일륜지 대사예요. 아무리 이혼이라는 것이 만연에 있고 둘 중에 하나는 이혼한다 하더라도 이미 결혼 생활이 굉장히 됐잖아요. 거기서 파생되는 아이나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내가 집안 살림하고 애 아이를 키우는 동안에 경력이 단절이 됐잖아. 그러니까 단절이 됐기 때문에 어디 나가서 사회에 뛰어들어서 적응하고 산다는 게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게 그리고 지친 그 결혼 생활로 인해서 몸도 시름시름하지. 그러니까 그걸 못 따라간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혼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음. 어쩌면 주변에서 그 경력 단절돼서 이혼하신 분들 내가 종종 봤는데 어, 차라리 결혼하고 사는 게 속은 답답해도 그래도 일단은 내가 몸을 기르고 내 능력을 길러서 그때 가서 생각해 보는 게 낫지. 굳이 그 헤어지면, 어, 헤어지는 것으로. 택한다는 거는 어쩌면 혹대하다 혹을 더 붙일 수도 있다라는 거지. 우리 나이에 좋은 사람 구하기 힘들어요. 좋은 사람이면 이혼을 했겠나 안 했지. 남편 좋은데 이혼하는 여자 있어요 없어요. 어, 미치지 않고서야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연하수리님. 이혼하지 않겠다는 생각은 참잘된생각이고요어 좋으신 생각이에요 결국은 돌아오지요 어, 돌아온다 라고 봐요 근데 당장은 아니겠다 싶어요 어, 언젠데요 라고 하면은 어,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모르는 건 모른다고 대답을 해줘야지 그렇지만 당분간은 연하수리님께서 마음고생은 해야 쓰겠다 싶어요 어, 죄송해요 내가 이래서 어 저기 막개인거는잘안 보려고 하지 암튼 자 오늘의 어 저기만 뭐 주제입니다. 어, 3 개월 안에 내 인생에 등장할 사람은 요런 스타일이래요. 어, 꿈을 한번 가져보세요. 꿈을 가져야 될 시기에는 자 <웃음> 앞에서 말하고 하고 너무 내용이 달라서 뜬금 없죠. 아예 좀 분위기 업하시다. 자업업업업 업, 업, 업. 카드 골라주세요. 네! 카드 다 고르셨나요? 어 카드 다 고르셨다면 서는 1번 카드부터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1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3개월 안에 내 인생에 등장할 사람은 요런 스타일이래요 음. 갑자기 데스카드가 나와서 힙업 하시는 분 놀라셨죠?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는 어떤 스타일인 걸 보는 거기 때문에 놀라실 필요 없어요. 음, 이 사람은 어, 어디 봅시다. 많이 지쳐있다. 지쳐 있어서 분위기 좀 전환 좀 하려고. 음, 어느 그 뭐지? 그런 거 있잖아. 뭐 무겁지 않은 가벼운 자리에서 어,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음, 어떤 사람인데요? 라고 보면 은 어디 한번 봅시다. 직업적으로는 아직 안 나왔어. 어떤 사람인지. 근데 왜이 사람은 어쩌면은 어쩌면 다야 그렇게 쓰니까 그러면은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 음, 뭐, 자영업 쪽이겠죠? 자영업 쪽일 확률이 높겠다 싶어.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조금 투자한 것에 비해서 어, 결과물이 없다던가, 그러니까 시간상의 낭비죠. 어, 열심히 일하는데나내 내 손에 주어진 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먹고는 살았잖아. 아무튼 그렇다가 보니까 아, 짜증 나고 일은 열심히 하는데 발전은 없고 아뭐 아, 정말 너무 지쳤다. 일상이 지친다라고 봐. 그러니까 친구들이 아철수라고 합시다. 철수야 좀나나 나와서 좀너 그렇게 저기 가게만 붙 붙어있지 말고 좀 나와. 네가 그렇게 하루종일 붙어있는다고 될게 되고 안될게 안되고 그러지 않아. 빨리 그냥 나와서 한잔 마시자 라고 했는데 거기서 아마 여러분들하고 어좀 대화를 나누게 되는게 아닌가. 대화를 나누게 된다라고 봐요. 자 그럼 어디 봅시다. 이 사람의 성격이나 이런걸 보아요. 이 사람 딱 나온 걸로 봤을 적에 이 사람은 음 자기 아이디어가 좀 많겠다. 자기 아이디어가 많고 어, 사람 젠틀하고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음, 생긴 것까지는 잘 모르겠어. 어, 왜냐하면 타로카드에서 보통 왕이 나오면 잘생겼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 꼭 이걸 갖다가 잘생겼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이 사람은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어. 한마디로 예능감이 있다 그래야 되나? 어, 그좀옷 입는 것도 그렇고 젠틀하다라고 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음, 비즈니스를 할 수도 있지만 뭐 다른 걸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사람이 머리를 조금 많이 쓰지 않겠나. 생각이 많은 사람이다 라고 봐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래서 생각이 딱 정리가 됐을 적에 움직이는 스타일. 그래서 이 사람이 정확한 어떠한 그 뭐지 디자인 리어 자기 머릿 속에서 그 리허설을 하고 어떠한 걸 갖다 곰곰이 계획을 해가지고 했는데 그 일이 안 돼서 속이 답답해서 분위기 전환으로 나온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되는 게 아닌가. 이 사람은요 대화가 잘 돼요. 음 왜냐하면은 감성이란게 풍부하고 세상에 지혜가 많은 사람이라고 라 할까 어, 이 사람이 장사가 잘되건 안되건 떠나서 아는거는 많은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라고 한마디를 해도 자상하게 잘 어, 대답해주는 사람이 아닐까 싶네 음, 3개월 안에 나오나요 라고 하면은요 3개월 안에 등장할 사람이라니까 나오겠지 <웃음> 만약에 안나오면요 은 6개월 어. 근데 이 사람이 어왜더 어, 걸릴 수 있냐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상대적으로 지금 지쳐 있어요. 어, 지쳐 있고 이 사람은 그래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해주고 싶은 것이 많은 사람이다라고 봐요. 이 사람은 자기 여자한테 돈 많이 잘 많이 쓴다 하면 잘 써. 어, 기분파야. 자기 여자한테 돈을 잘 써요. 그리고 성실하고. 그런데 왜이 사람이 여러분하고 대화도 잘 되고 혹, 여러분이 아마 그때쯤에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관심 있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어, 생각을 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딱히 어떠한 시그널을 주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지. 혹시 그냥 뭐... 저 사람이 내게 관심이 없는 건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렇지만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어, 왜냐면 이 사람이 생활에 지쳐있고, 여러모로 감정이나 모든 것들이 지쳐있기 때문에, 뭔가 새로 시작하기는 좀 그렇고, 이 사람은요, 조금 복고풍이라 그래야 되나? 음, 하고, 이렇게 외형이나 이런 거는 그래도 분위기 있고, 낭만이 있고, 어, 약간 그, 복고적인 게 있으면서도 지루하지 않다라고 해요. 지루하지 않고, 그, 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옛 것을 사랑한다? 어, 예를 들어서, 세련된 현대 가구보다는, 그 한옥이나 이런 거, 아, 이쁘잖아요. 어, 그런 동양의 선을 갖다가 더 중요시, 옛 것을 중요시 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음. 그래서 이 사람을 공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만약에 이 사람하고 얘기를 갖다가 나누고 싶어 한다라고 하면요. 그것도 가능하겠다 싶어. 음, 가능하지 않을까. 음, 뭐, 여기서 보면은, 어, 솔직히, 재회의 느낌도 나긴 나지만, 한번 헤어졌던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헤어졌 해야지 만약에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어옛 것을 갖다가 사랑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지 음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반그 솔직히 굽에 돌아오는 거 싫은 사람 있잖아요. 어. 그럴 수도 있지. 어. 만약에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그런 거다라는 거죠. 어.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대화는 참잘 통했는데 여러분한테 이더 이상 딱히 거기, 거기에서 더 이상 다가오지 않는 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살짝... 음... 어왜 하고 뭐또 내가 또 거기 가서 또 뭐라고 또 그러기도 좀 그렇잖아 음, 좀 나한테 말좀 시켜주지 이럴 수도 있어요. 음말 말, 나는 저 사람하고 좀더 알아가 보고 싶고 좀더 소통해 보고 싶은데 그 사람이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망할 수도 있다. 근데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다만 자기 상황 이 그냥 맘 놓고 놀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조금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닌가. 무슨 때냐고 라고 한다면요. 은이 어, 사람이 여러분한테 다가가려면 이 사람은 일단 돈이 있어야 돼요. 어, 이, 이 사람은 수중에 가진 게 있어야 움직이는 사람이야.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지금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자, 자영업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 하고 있는 아이템에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아서 그 결과를 기다리는 중일 수도 있고 어, 그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헤어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어, 헤어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래도 사람이 그렇잖아 예의란 게 있잖아요 어떻게 헤어지자마자 딱 나타난다고 해서 어 그래 어, 너어너 너가 내 이상형이었어 하고 사귀지는 않는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사람이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싶어하는 거지 여러분한테 마음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음 마음이 있다라고 봐요 그 그러니까 때가 되면 여러분한테 어, 다가올 것이다라는 거죠 어 그때가 언제냐라고 하면은 어디 봅시다 시기를. 음, 3개월 아니라 그랬으니까 3개월 안에 오겠죠? 제가 이번에는요, 정석으로 해볼게. 정석으로 한다라 그러면 뭘까? 카드를 갖다가, 음, 아 솔직히 이 카드는 너무 커서 뽑기가 힘들지만, 그래도 오리지널로 뽑아야, 음, 정확할 수 있으니까, 오리지널로 뽑을게요. 음, 자, 어디 봅시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죄송, 죄송. 죄송, 죄송. 이게 자리가 좀에 조그매, 조금해서 프로같이 안 보여도 이해해 주세요. 여기다 깔고 뻘 뽑을라 그러니까 응? 어디 봅시다. 아, 첫 번째 달. 음, 굉장히 금방만 금방 만나면서 오래 끊나본데 어쩌면 이 사람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어떠한 표현을 하고 나 너한테 관심 있어라고 제스처를 하더라도요 피드백이 바로바로 바로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음, 이 감정은 여러분의 감정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의 감정일 수도 있다. 첫 번째 달에 그러니까. 호감을 느끼게 된다 어떤 마음의 변화가 생기겠다라는 거죠 맞아요 이 사람은요 어, 지금 현, 두 번째 달에 가면 은 여러분이 이 사람을 보고 첫눈에 반하는 건가 이 사람의 젠틀함에 음 근데 이 사람은 조금 기다려 줘야 돼요. 많이 지쳐있어. 두 번째 달에도 조금 힘들겠다. 음, 만약에 첫 번째 달에 만나서 뿅하고 어떠한 스파크가 탔다면 스파크가 탔다면 조금 기다려 봐라 라는 거예요. 그냥 그정도에 그리고 연락이 좀안달 수도 있고 만약에 연락, 여러분이 연락을 한다 해도 좀 답이 느릴 수가 있어. 그럼 관심이 없는 건가요 라고 본,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느긋하게 여러분 할일 하면서 기다려. 보세요 음 그리고 먼저 연락을 하는게 좋나요 라고 보면은 그냥 부담을 주면 안돼이 사람은 음 그게 무슨 뜻이냐 라고 하면 부담을 주면 도망갈 수 있어요 지금 이 사람 상태가 그래 부담을 주면 안되는 상태기 이 때문에 그냥 가보뭐뭐3 4일 간격으로 한번씩 그냥 가벼운 인사 안녕하세요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요 어, 너 부담 주지 않는 선에서 어... 자세 번째 저기에서는 아이고 여러분이 이 사람을 갖다가 더 좋아하지 더 좋아할 수도 있겠다 싶다 응. 나타나긴 나,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게 아닌가 싶어요 어,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여러 이 사람이 여러분이 그르, 그 너무 너무 자주 문자하지 말라 그랬어요. 어, 자주 문자하면 더 도망간다고. 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망할 수도 있겠, 있겠다 싶은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 좋으면서도 조금 흥! 하고, 입, 이툭 튀어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지. 6개월까지 봐드릴게. 음, 광고 전화요. 전화 벨 소리 완전, 전화 완전히 꺼버렸어요. 음. 아 4개월째에서는요 여러분이 조금 그 의심을 할 수도 있겠다 왜그러면 혹시 다른 사람이 있어서 그런가 싶어 갖고 의심을 할 수도 있겠다 아, 좀 답답하다 어, 답답하다 어디 보자 그럼 다섯째 달에서는 다섯째 달에서는 그래도 조금 이 사람하고 다섯째 번째 달에서는 그래도 어 어느 정도의 그 뭐지 소통은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만 소통이 된다 하더라도 이게 어, 어 진전이 없는 소통이라 그래야 되나? 어, 그냥 꿍하면 짝 해야 되는데 꿍꿍 하니까 짝 한번 하고 꿍하니까 어, 대답이 없어. 또 꿍하니까 또 대답이 없어. 막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하고 이 사람하고 박자가 약간 엇박이 날 수도 있겠다 싶어요. 음 여서 6개월째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달려오네. 음 6개월째, 6개월 정도 돼야 되겠다 싶다. 음. 만약에 이 사람이 구패라고 하더라도 그렇고 유패라고 하더라도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음 그러니까 음 그리고 이 사람은요, 뭐 잔소리 같은 거 해도 안 돼요. 어, 그냥 자기가 다 알아서 생각해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자기가 다 알아서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어, 오히려 잔소리하면 역효과가 날수 있으니까 이 사람은 그 어떤 외모나 이런 걸 갖다가 치장하기보다는 마음에 겨, 어, 마음이 맞는 사람을 더 좋아해요. 어,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 먼저 연락 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은 연락을 해도 어, 무방은 하지만 대답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처럼 오지 않을 수 있어. 그러니까 매일매일 연락하다기보다는 뭐 2, 3일에 한 번씩 와 오늘 날씨가 되게 좋네요. 좋은 하루 보내요. 딱이 정도. 예를 들어서 뭐밥잘 챙겨 먹어요. 어째요. 저쩌요. 이게 사람 싫어해요. 어, 말로는 어 어. 그러다가 점점점점 문자 받는 시간이 길어져.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만약에 문자를 할 때는 담백하게 하라. 어, 짧고 간결하고 담백하게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이 사람은 꼬독긴다고 넘어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원해야지만 되는 사람이야. 그래서 어, 조금 늦다 느리다라는 거지. 왜 그러냐라고 하면 지금 이 산적해 있는 일들 지금 어 가, 베일에 가려져 있는 것들 내가 해도 노력이 안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해결이 되면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달려오겠다. 그때는 시원시원하게 달려와요. 음, 그러니까 너, 너무 맘졸리지 말고 어, 한 다섯 번째 달서부터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다가 어, 여섯 번째 달에 여러분한테 오겠다라는 거죠. 3개월이 아니어서 죄송해요. 네일번 카드 시청해 주신 분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이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3개월 안에 내 인생에 짜잔 등장할 사람은 요런 스타일이래요 어디 봅시다 어허, 이게 뭘까요 저지먼트가 나왔어요 딱 보자마자 선생님한테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것같아 <웃음> 저지먼트 나온다고 딱 다구패 아닙니다. 어, 구패 아니니까 너무 그렇게 히컵하지 마세요. 어, 히컵하지 마세요. 에, 저기 막 그러다구 9패이면 어떡해요 라고 뭐 제외를 바라는 사람이 이걸 봤으면 은 쾌지나 칭칭 가네 예, 했겠지 뭐 응. <웃음> 근데 6패를 원하시는 분들은 짜증나는 거지 딴거 뽑아요 1번도 있고 3번도 4번도 남아 있잖아 응. 3번 4번 아직 리딩을 안 해봐서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암튼 응. 자 어디 봅시다 여기는요 제외일 확률이 응. 재회일 확률이 조금 높겠다. 몇대몇 몇 하면은, 액면상 나오는 걸로 봐선 8대 2. 음, 8대 2. 그, 저기, 막, 구패가 여러분한테 당당하게 승정부를 올리고서 돌아오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음, 왜요, 선생님? 구패 잘 됐나요? 라고, 뭐, 어, 예, 잘 됐어요. <웃음> <웃음> 그 머피의 법칙 뭐 내가 버린 그 남자 킹카드에서 돌아온다 라고 했는데 그래도 킹카드에서 여러분한테 돌아오면 된거 아닌가? 음아아 저게 막 뭐. 말을 갖다 마냐니까 목이 저기서 죄송합니다. 어. 에, 뭐 ASMR인가 그거라 생각하세요. 어디 <웃음> 봅시다. 어디 보자. 여, 기는 진짜 구패 확률이 훨씬 높게. 여러분은 이 구패가 오면은요, 짜증나. 어, 짜증나고, 아, 싫, 듣기 싫어라고 하는 것 같아. 듣기 싫고, 난니 네 말을 안 믿어. 어, 그럴 수도 있어요. 어. 그런데, 구패가 어떻길래? 이 구페하고는요 인연이 그렇게 쉽게 끊어지는 인연 아니에요 어. 그럼 선생님 다시 만나요 라고 한다면 만나든 안 만나든 잘안 끊어져 왜왜 그래요 라고 하면 이 구페는요 성격 자체가 누구를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는 성격도 아니지만 쉽게 내려놓는 성격도 아니에요 어 선생님 그 사람 답답해요 진짜. 어, 저, 여러분들은 그럴 수 있어. 답답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뭐, 어떡하나? 이 사람 생겨먹은 게 그런 거. 그래도 사회적으로 괜찮은 것 같은데? 음, 자기 일에 성실하고, 음, 성실하고. 그리고, 이번에 혹시 진급했나? 그, 저기, 막, 그럴 수도 있지. 승진했을 수도 있지. 아니면은 이직을 했는데, 더 좋은 데로 가게 됐다든가거나. 무튼 그래. 음.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다가 오는데 그냥 뭐 아, 그래. 아, 우리 파랑새한테 돌아가겠다자 즉흥적으로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심사숙고해서 돌아오는 거다라는 거지. 음. 삼개월에 돌아올 사람이 이 사람이네. 응. <웃음> 선생님, 받아주면 괜찮나요? 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이 사람이 노력을 할것 같아요. 옛날하고 좀 달라졌지 않을까 싶다. 음, 많이 달라지겠고, 그리고 이 사람 성실한데? 음, 성실하고, 그, 자기 거를 참 앞, 아... 아끼는 사람이에요. 맞아. 이거는 확실히 구패 확률이 훨씬 더 높다. 음. 자기 거를 사랑하고 여러분에 대한 그리움이 절절해. 어, 절절하고. 괜찮다 싶어요. 이거는 뭐, 딱히 뭐더 이상 볼 것도 없다. 어, 여러분이 더 중요한데? 음. 아, 나 어저께 그, 저기 댓글에서 보면 선생님은 항상 1번이 길고 2번이 짧다 그러는데 이것도 짧게 끝나게 생겼어. 이거 어떡하면 좋아. <웃음>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싫을 수 있어, 싫을 수 있고 선생님 그 사람 빚 좋은 개살구예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어. 이 사람이 책임감이 강하, 책임감이 강하지 싶다. 책임감이 강하고 아그 저기 막. 그런 거이 이 사람이 돌봐야 될게 많은 게 아닌가? 음, 돌봐야 될게 많은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기 벌이에 비해서 나가는 게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이 더 열심히 뛴다라는 거지. 음, 그러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음. 이 사람도 많이 지쳤어요 많이 지치고 이 사람도 어떠한 이제는 안 이제는 이 사람도 저기 뭐 그냥 저거를 원하는 것 같은데 음 뭐요 라고 한다면 지쳤지만 그래도 힘을 내겠다 뭘 원하냐 라고 하면은 이 사람도 뭐 그냥 안주하고 싶어 하는게 아닌가 음 그냥 어 다가오려고 마음 먹고 있다 어. 올것 같아요. 음, 근데 당장이요. 라면 당장은 아니야. 음,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이 사람이 자기가 할 일들을 갖다가 지금 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거 해가지고 승정보를 올리고 여러분한테 오겠다. 음, 근데 여러분이 와도 이사람 말을 갖다 가잘안 들을 수 있어요. 안 들을 수 있겠지만 이 인연은 쉽게 끝날 인연이 아니지 싶다. 어, 어디 봅시다. 그럼 여러분이 받아 줄까? 그거는 그거 그거의 문제고 이거는 저걸 봅시다 그러면은. 언제쯤 다가오는지 첫 번째 달, 두 번째 달, 세 번째 달 보고 여러분의 한번 반응을 살펴볼게요. 이번 카드가 저, 짧다고 항상 컴플레 해 주시는 분 때문에 지첫 번째 달. <웃음> 10분은 맞춰 드릴게. 맞아. 여기 여기는 맞아. 구패가 거의 확실해지네. 구페. 여러분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 갖다가. 어. 첫 번째 달에는 여러분들을 너무 그리워해요. 그리고 일을 하면서도 여러분들하고의 관계를 갖다가 강고히 다지기 위해서 노, 어, 저기만 나름대로 어, 다가올 계획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 근데 이 사람이요. 즉흥적으로 여러분한테 다가오는 건 아니에요. 얘를들면 음, 오랫동안 생각하고 있었어요. 전부터 여러분한테 올올 올 생각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들이 어떻게 반항할지 그것도 미지수고 그 전에 오고 시, 전에 오고 싶었던 것들은 음, 저기 뭐야 그냥 생각이 지나치지 않았다면은 이번에는 조금 행동을 할 것이다라는 거지 근데 언제 행동을 하냐 아, 하냐라고 하면 어우 이 사람도 엉덩이 더럽게 무겁네 어, 엉덩이에다가 뭐 강력 접착제 붙여놨나 음, 이게 뭐예요 어제 봅시다. 선생님 데스 나왔는데요 저도 봤어요 아 여러분이 아까 여기 안 받아주는 거 있잖아 여러이 다가왔는데 네 번째 달에서 여러분들이 노하는 no 것 같아 이 사람이 실망을 하고서 다섯 번째 달에 대, 도, 돌아서는 게 아닌가 음 제가 이쪽으로 밉시다 좀 하나 더 뽑아야 되니까 음 그런 것 같은데 왜요 이 사람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요 음, 그럴 수 있지 선생님 카드 봐 보셨지만 아셨잖아요. 그 사람 되게 건의적이고요. 어. 그리고 제속 진짜 많이 세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요. 음.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빚 좋은 개살구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음. 근데 다섯 번째 달에서 실망을 하네요. 어디 잘 보세요. 여섯 번째 달, 여섯 번째 달. 음, 가 얜가, 얜가. 예. 어 어디 보세요. 결국은 여섯 번째 달에서 되네. <웃음> 여섯 번째 달에서, 어, 저기, 막 제외가 가능하겠다. 어, 어, 저기, 막이 여러분들이, 아까도 여기서도 이렇게 똑같이 나오잖아. 어, 여섯 번째 달에 가서 운명의 수레받기 딱, 이렇게 딱, 막, 보여요? 이것도 참 신기하죠? 여기 보여, 여러분 이거 봐봐. 첫 번째, 저지먼트에서 6번 떴죠? 두 번째 건 뭐야? 이게 템퍼런스에서 에잇, 코인 떴죠? 그게 무슨 뜻이야? 이거 다 맞잖아. 어. 이 사람이, 저기, 막, 그래도 나름 자기가 어~ 저기 뭔가 사회적으로 이뤄놓고서 여러분한테 온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들어주지 않아서 저기 이것이 깨진다 그렇지만 이 사람이 완전히 여러분을 갖다가 마음에서 접은 게 아니에요 가고 싶다 여러분한테 되고 싶다란 말이 간절해 그러니까 컵이 다안 넘어졌잖아요 그쵸? 그래서 섯 번째 자리에서 운명의 수에 밖에 러브카드가 떴죠 어~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어, 이, 이게 타로가 과학이라기보다 진짜 신기하다니까 이, 이거는요 이몇 번을 뽑아도 똑같이 나와요 이렇게 되면 이거 너무 똑같잖아 이게 보셨죠? 어, 6개월째 가서 되겠다라는 거예요 네 이번 카드 좀더 길게 주고 싶었는데 아 이거 10분 못 채우네 네 아무튼 축하드리고요. 어, 말,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여러분 안녕. 네, 3번 카드를 뽑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3개월 안에 내 인생에 등장할 사람은 요런 스타일이래요. 어떤 스타일일까요? 와우. <웃음> 아 데빌 나왔어 <웃음> 첫방부터아 어. 근데 데빌은 데빌인데 음 어디 봅시다 이 사람의 이런 강한 성격 성격이 가, 강하다 싶어요 강하고 그렇지만 여러분의 그 마음에 좀 임팩트 있게 남은 게 아닌가 음 임팩트 있게 남았다라고 봐요 어,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냐 라는 거죠. 어디 보시다 이런 스타일이에요. 데빌이라 그러면 강하지. 어, 강하다. 일단 강하다. 데빌은 무조건 강하다라고 보면 돼요. 무엇이 강하냐. 음. 그 예를 들어서 내가 사, 살다가 딱 넘어졌어. 어, 폭, 폭망했어. 그래도 데빌이 있으면 일어서요. 음. 그 정도의 강단, 데빌이 다 나쁜 건 아니야. 어, 이게 바람이나 이런 걸로 되면은, 그때는 그렇지만, 어떠한 그 자기 성취욕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는요, 데빌은 집요한다기 때문에, 이, 이 데빌, 데빌 나오고, 어떠한 뭐, 검간, 검이나 코인 같은 거 나오면, 이 사람은 그, 그걸 갖다가 진짜 이루기 위해서 매진한다라는 거지. 어, 머리가 비상하다라고 봐요. 음. 어디 봅시다. 이 사람의 이센 성격 때문에 그것이 항상 문제가 됐던 게 아닌가. 어. 이게 이제 여러분도 이 사람을 딱 보고, 보고서 빨려드는 뭔가가 있을 거예요. 빨려들 빨려들고 뭐가 있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자꾸 생각이나 뭔가가 내 마음에 어 그리고 내 마음 속에서 고요한 내 마음에 어이 사람이 완전히 있다만 돈을 갖다 통 집어는 것처럼 뭔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 거부하 거부하고 싶고 아니다라고 하고 싶은데도 뭔가 가 모르게 그그 있잖아 차도남 어. 아 까도남인가 어, 까도 까도 까도 까도 어. 까도 까도 차도남 까도남 같은 거지 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무슨 그런 거지 그. 매직에 걸린 사람처럼, 음, 매직에 걸린 사람처럼, 이 사람한테 이끌린다. 이끌리지만, 이 사람의 너무 강한 그런 성격 때문에, 이게, 이 사람은요, 이런 성격이 항상 과거에도 이 사람의 발목을 잡지 않았을까. 왜냐면 소화하기 힘들, 힘들지 않나. 그래서 그것들이 항상 문제가 됐었던 거 아닌가. 그런데 이게 사람이 그래요. 그러면은 혼자 살아야 되잖아. 근데 사람의 인연법에 따라서 만나진다니까? 이런 사람은 또 이런 사람들에 그 치명적인 매력이 있어요. 어, 나쁜 놈인데도 막 미친 듯이 끌려. 어, 미친 듯이 끌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 그치, 나쁜 사람한테. 나쁜 남자한테 끌린다는 거야. 나쁜 사람 말고 나쁜 남자, 쏘리. 음. 나쁜 남자야. 어, 근데 끌려. 이렇게 되는 거지. <웃음> 그런 거예요. 여기서 보면 지금 이가 세 개나 나왔어. 이한 카드에서. 어, 대박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만큼 음, 고민이 된다라는 거예요. 고민이 되지만 왜 여러분들이 자꾸 망설이냐라면 상처받을까봐. 어, 상처받을까봐 여러분들이 고민을 한다라는 거지. 근데 대화에서 이 사람의 뭔가 이 사람하고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그 뭐죠? 거부할 수 없는 매력. 어, 상처를 받으면서도 어, 상처를 받으면서도 어이 사람을 놓을 수가 없고 계속 뭔가 이 사람한테 가게 되는 어, 어 너무 힘들어하면서도 가고 어 너무 힘들어하면서도 가는 그런 마력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지 여러분이 아우 힘들어 아우 힘들어가 아니라 이 사람한테 그런 매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 사람은 음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데 직업은 안 나오고 다 이렇게 나오지? 직업이 좀 나와줘야 되는지 무슨 직업인지 직업이 안 나오고 다 이렇게 성이 사람의 성격만 나오고 어, 진짜 진짜 까도 까도 남 음, 차도 남일세 음. 이 사람을 갖다가 선택할 사람들은 다 이랬을 것 같아 어. 너무 세니까 사람의 성격이 그러니까 좀 부담스럽다 어, 부담스럽다 그런데 끌린다 뭐 이런 것들 어. 그래서 고민을 하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그리고 말투 자체가 좀 차가워 말투 자체가 차가워 그런데도 안 놔져 그런 게 있어 그거, 그거 있잖아 모성애 모성애를 갖다 자극한다라는 거지 그치 차갑게 말하는데도 자꾸 끌리는 사람이다 라는 거야 근데 왜 직업이 안 나와 차갑게 말하는데도 끌린다라고 하고 근데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요 이 사람이 차가운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끌리는 것 같아 음 끌린다 차가운 데는 이유가 있어 그래서 끌린다 왜 그러냐 라고 하면요 은이 사람이 굉장히 영리한 사람인 것 같아요 영리한 사람이고 어떠한 금전적인 거에서나 뭐에서서나 조금 남다른 시시 시, 남다른 시야를 가진 게 아닌가? 근데 지금 이 사람이요 원숭이도 어 저기 나무에서 떨어진다고 이 사람 그. 하고 있던 일이 제대로 안 풀렸지 않았나 그래서 이 사람이 약간 의기소침에 의기소침에 돼있다 여러분을 만날 무렵에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게 관계를 갖다가 아주 심각하게 고민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왜 심각하게 고민하냐 아까도 그랬다시피 너무 힘든 사랑이라. 근데 자꾸 마음이 가 어, 자꾸 모성 어, 마음이 간다라는 거야 어쩌면은 저는 이걸 갖다가 여러분으로 봤거든요. 근데 이게 이 사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요, 이 사람이 그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부성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어. 모성애, 여자가 가진 모성애고, 남자가 가진 부성애잖아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자기가 어떠한 세상의 풍파를 갖다가, 자기가 견뎌내야 된다는 뭔가가 있는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음, 이 사람 성격이, 성격이 그렇다라고 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사람하고 대화 대화를 하고 나면은 뭐, 나도 뭔지 모른 거에 이렇게 끌리게 된다라는 거지. 왜냐하면은 이 사람하고 여러분하고 약간 여, 소울이 통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아픔을 여러분이 느낄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어 어려운 길인 줄 알면서도 이 사람한테 가면 좀 상처를 받을 수도 있는 거를 알면서도 이 사람을 갖다가 쉽게 내려놓지 못한 한다. 여, 이 사람의 기억을 자꾸 떨어내려고 한다 어, 떨어내려고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이게 꼭 이게 등장할 사람이 이런 스타일이라고 했지 이런 이런 스타일하고 사귄다는 뜻은 아니에요 순간 끌리는 거니까 근데 어디 봅시다 음. 여기서 만약에 운명의 수레받기가 나오면요 은이 사람이 아닌 걸 알면서도 한동안 인연은 이어져요 그럼 그 운명의 쓰레받기 나온다고 해서 영원히 가는 건 아니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요, 여러분이 힘든 길인 걸 알면서도 이 사람을 한테 조금 기회를 준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돼. 어디 봅시다. 어디 봅시다. 운명의 쓰레받기가 나올런지. 여섯 개 뽑을게요. 석달이라고 했지만 여섯 개 뽑아봅시다. 아, 여러분이 이 사람을 갖다가 어, 견뎌내주는 것 같다. 음, 왜 그러냐 라고 하면 은 음, 여기는요. 첫 번째 달서 바로 만날 수 있겠다. 어, 바로 만날 수 있겠다. 그렇지만 어, 여러분이 조금 이 사람을 갖다가 인내를 해주는 게 아닌가. 어, 그 뭐지? 그 자충우돌이라고 볼 수도 없지 이 사람은 그렇게 무모한 사람은 아니니까 어, 성격적으로 굉장히 힘든 사람인데 어, 이 사람을 갖다가 여러분이 봐주는 게 아닌가. 그러나 두 번째 달에는 과연 이게 옳은가 하면서 어느 정도 이 사람 그러니까 한달 만에 백기를 든 거지. 어, 조금 여러분만의 시간을 가지려 할수 있겠다. 그리고 세 번째 달에 가면서부터 자꾸 또이 사람이 생각나게 되는 거 아닌가. 음, 자꾸 생각나게 된다. 그러면 네 번째 달. 음, 네 번째 달. 어디 봅시다 네번째 달은 뭐 자꾸 생각나지 그래도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즐겁게 살고 그냥 이게 저기 저기 겠다 어 일장출몽이 될 수도 있겠네요 이 만남이 음이 만남이 일장출몽 근데 이 사람이 고백하러 오는데 6개월 있다가 음. 6개월에도 고백하러 온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너무 힘든 상대야. 힘든 상대기 때문에, 어, 첫 번째 달에 이 사람을 만났다가 두 번째서부터 여러분의 시간을 가자. 여러분의 시간을 가지면서 아예 연락이 끊긴다. 그거는 아니에요. 연락이 아예 끊었으면 고백하러 오지 않지. 응. 그러니까 연락, 응. 그러니까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간간히 그냥 대화 정도 나누는데 대화를 나눌 때마다 마음에 여러분들이 좀 상처를 받으니까 조금 대면 대면 할수 있는 기간이 두 번째고 이세 번째 스택 가서는 그 사람이 뭐 하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해. 응궁금하기도 음, 하고 그냥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하고 문자를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또 어, 같이 밥을 먹고 앉아 있네 내가 어 그런 거예요 어 밥을 먹자 앉아 있고 다섯 번째 달에서는 그래도 여러분이 이 사람의 성격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니까 이선 안에서 그냥 이 사람하고 대화하고 만나고 그러니까 그, 어, 내가 너무 치, 사, 상처를 입지 않는 선에서 상처를 입지 않는 선에서 그냥 이 사람하고 관계를 갖다가 이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 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섯 번째 달에는 이 사람이 어, 여러분한테 다가오는 게 아닌가, 어, 다가온다라고 봐요. 음. 왜 그러냐라고 하면요, 이 사람은 요 누구를 만남에 있어서 그렇게 막 익숙한 사람은 못 돼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요, 이 사람은 상처가 많아요. 마음의 상처가 많고, 사람들로 인해서 그 많은 아픔을 겪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이, 그러니까. 그렇잖아 미치지 않고서야 내가 그런 사람하고 뭐하러 만나요 라고 하겠지만 여러분이 이 사람의 내가 아까도 그랬잖아 그 소울이 통한다고 어떤 교감이란 게 통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조금 여러분이 감당하기 힘들지만, 그래도, 연, 그, 연결의 꼬는 갖고 가다가 보니까, 그래도, 아, 내가, 그래도 이 사람하고 조금 더 시간을 가졌어도 되는 게 아닌가? 내가 저번 달에 너무 대면대면 했나? 응, 어, 그러면 이 사람하고 좀, 뭐, 얘기 좀 해봐? 그래서 문자를 보내기 시작하고, 뭐, 저, 그동안, 그니까, 한, 한달 동안 대면대면 했잖아. 간간이 만나. 가뭄에 콩나듯이 만나게 되면 가뭄에 콩나듯이 문자도 가뭄에 콩나듯이 한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미안한 생각이 들어서 또 문자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달은 어떻게 돼? 어 땡땡아 우리 밥 먹으러 가자. 하면서 재밌게 이 사람하고 지내 재밌게 놀아요. 그그 다음 달에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 드냐라고 하면 내가 이 사람한테 너무 이런 잣대를 댄게 아닌가 이 사람을 갖다 마음으로부터 이해하기 시작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여섯 번째 달에는 이 사람이 야, 땡땡아 그래도 우리 한번 그래도 좀 계속 만나볼까라는 그런 어떠한 제스처를 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만. 암튼 결과는 좋네요. 중간에 어떤 고비는 있었어도. 네 3번 카드 리딩 즐거우셨나요?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4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3개월 안에 어, 내 인생에 등장할 사람은 음, 요런 스타일이래요 어디 봅시다 아유이 요런 스타일 음어 저기 막 뭐. 아이고 웨어라고 하면은 어, 상남자가 나올 수 있겠네. 어, 상남자가 나올 수있겠다 어, 여러분들을 만나서 어, 어디 봅시다. 약간의 중간에 한번에 뭔가는 있겠으 시련은 있겠으나 어,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그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세상에 저기막 바람 한번안 맞고 피는 꽃이 어딨어요. 그러니까 바람을, 바람, 그런 바람 말고, 약간 만남 중간에 어떠한, 약간 살짝 돌뿌리 탕? 요런 건 있는데, 어, 그래도 괜찮다 싶어요. 음, 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한다, 뭐냐면은, 지금 현재, 그런 거지, 그, 연애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어, 연애에 대해서 처음에는 그렇다라고 봐왜 어, 그러냐 라고 하면 은이 사람은 어떤 사랑이나 이런 걸 믿지 않아 어, 믿지 않다라고 봐왜 그러냐 라고 하면 좀 과거에 그 아픈 기억들이 있는 게 아닌가 어, 기억들이 별로 좋지 않았고 그냥 그 시간 낭비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럴 시간이 있으면 어 그럴 시간이 있으면 내가 경제 뉴스를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이 사람은 똑똑해요. 음, 똑똑하고 어떤 추진력도 있고 어 그다음에 굉장히, 그, 부, 그, 지략과 분석과, 어, 그리고 자기가 한번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면은 밀고 나가는 추진력도 있지 않을까 싶어. 상남자 같다. 그러면서 로맨틱한 것도 있고, 잘 어, 자기가 되게 잘났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 되게 잘, 실질적으로 잘났고, 어, 실질적으로도 잘났고. 음. 그 만약에 회사를 다닌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조금 나이에 비해 자기 나이에 비해 조금 높은 직책이 있을 수도 있겠다. 회사에서마다 다크호스 같은 거 있잖아요. 어좀 나이가 있을 수 있어요. 어 나이가 있어 있다, 나이가 있을 수 있다.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많은 아니면 나이가 저기 막 결혼 정년기라 할지라도 내가 회사에서 내 나이에 비해서 어내 나이에 비해서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닌가. 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어,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약간 허당인 느낌도 있기는 있어, 허당인 느낌도 있고, 오이 사람한테 이런 면이, 오 어, 달달한 면도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어떠한 자기 그 전문 분야에 들어갔을 때는 거의 이 사람이 뭐 원탑이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 예를 들자면 그 두각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두각을 나타내고 보통 사람 아니다, 어, 보통 사람 아니다라고. 보통 사람은 아니다. 근데, 살아, 뭐, 그런 걸, 뭐, 연애하고, 뭐, 이러고 저러고, 이런 걸 갖다가 조금 시간 낭비고, 그, 굳이, 옛날에 다 해봤는데, 부질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 다 해봤다. 어, 다 해봤다. 근데 이 사람이 여러분을 만나고 나서, 조금, 그, 뭐지? 마음의 동요가 있는 게 아닌가? 어, 동요가 일고, 아 내가 이, 이런 이 쓸데없는 시간 낭비를 또 해야 되는 거야 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어, 마음이 살살살살 가요. 어, 마음이 살살살살 가. 그러다가 보니까 갈등을 하게 되고 그 그냥 순간 보니까 여러분한테 와 있네. 어 그런 거예요. 어. 자기는 아 아니야 아니야. 아 무슨 연애는 무슨 연애 할 일도 바쁜데. 근데 이제 그런 막 자기도 아니야. 아이 씨. 아이 에막 이러다가 이렇게 이럴까다 보니까 어느새 여러분 앞에 와 있다라는 거지. 음. 여러분한테 끌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자기 마음에 대한 어떠한 확신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여러분을 갖다가 한번 밀어내려고 생각을 하는 거지. 어, 밀어내려고 생각한다라는 거야. 왜 그러냐 라면자기때꼭 겪었 그런 것들은 봐봐 다헤어졌으니까 내가 혼자 있잖아 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 하더라도 아 얘도 어, 뭐 저기 뭐안될 텐데 뭐 그러면서 막또 한쪽 구석에서는 아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한번 좀 만나보지 그냥 미친 척하고 한번 만나봐 뭐 하면서 자기 마음속에서 갈등에막 일어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그래 뭐 아이씨 뭐 밑쳐야 어, 본전이지 뭐. 그냥 밥이나 함께 먹, 먹을까라는 그런 기분으로 여러분한테 나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그, 갈, 예, 여러분한테 올 때는 그런 기분이었다라는 거야. 그러고서는 자기는 늘 하는 대로 아무렇지도 않게 음, 뭐 이래, 막 이렇게, 생각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 사람의 행동에 조금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도 있어요. 어, 왜 그러냐. 뭐, 저는 싸가지가 다 있어. 어. 왜냐하면 이 사람이 조금 서툴러 일에서는 이 사람이 되게 잘해요 카리스마도 있고 리더십도 있고 그 현장 장악 능력도 있어요 이 사람이 어 그리고 이 사람은 그 몸을 쓰는 직업 이 아니라 주로 머리를 쓰는 직업이고 가끔 현장에도 나가보고 이런다라는 거죠. 가끔 현장에도 나가보고 회식자리에도 나가고 하는데 이 사람은 주로 머리를 쓴다라는 거야. 음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람 때문에 조금 음 싸가지가 없게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지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다고 말을 요따위로 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이 사람이 자기 딴에는 자기 딴에는 그게 그 연애 경험이 별로 없어서 그런 거거든. 어 연애 경험이 없어서 여자한테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우당탕탕하게 된다라는 거야. 여러분 그 분홍색 선천홍이라는 새가 있어요. 새가 되게 커요. 근데 그게 하늘을 비상할 때는 새가 크고 하얗기 때문에 되게 촥. 비상을 하는데 내려올 때는 땅에서 막 우당탕탕탕탕 구르면서 내려와요. 어, 착륙이 불안정해. 땅에 막뒹굴면서 착지를 한다는 거야. 그런 식으로 이 사람이 자기 일에서는 되게 유능하고 두각을 나타내지만 연애에 있어서 만큼은 잼뱅이다라는 거지. 그래서 얘가 과거의 연애 때 진짜 뭐지? 뭐, 뭐, 보따리,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으로 뭐 잘해주고 뺨 맞고 그걸 했을 거라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얘가 연애에 대한 어떠한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한테 마음이 들었다는 거지. 그렇지만 이 사람도 사람의 그, 아기들은 불이 뜨거운지 모르잖아. 근데 한번 딱 대고 나면 불만 어도 어떡어떡어떡하고 어뜨거, 어뜨거, 아기들은 안 갈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본능적으로 연애에 대한 기억이 안 좋기 때문에 에이 그거 해서 뭐해 이렇다라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연애 경험이 별로 많지 않아. 많지 않겠다 싶어요. 왜요? 라고 하냐면 이 사람이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뭐 연애를 제대로 해본 적이 있겠습니까? 어, 여, 연애를 갖다가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나름대로 자기는 달달하게 한다 어쩐다 할지 모르겠지만 음, 그래서 연애가 다 실패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한테서도 한 번의 고비는 맞겠다. 한 번의 고비를 맞는데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다시 달려올 거예요. 어, 달려오겠다 싶어 왜 그런데요라고 하면은요 어, 여러분한테 묘한 끌림을 받는 게 아닌가 어, 과거의 기억 때문에 연애는 연애는 이젠 그만 어, 총 맞은 것처럼. 어. 뭐 가슴이 너무 아파 그래서 안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한테 어 끌리는 게 아닌가 어 그런가 싶어요 어 어디 봅시다 그러면은 6개월 치를 볼게요 석 달이라고 했는데 솔직히 석달 안에는 쇼부가 나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겠다 이 진행되는 과정을 봐서는 그리고 제가 카드를 갖다가 여섯 어 개를 뽑았잖아요 혹시나 싶어서 석달 안에 안될 안 수도 있으니까 음. 어제 첫번째 달에 한번 봅시다. 첫번째 달에 어떻게 되는지 카드를 잘 섞어서 첫번째 달에 이 사람을 만나게 되는건지 어제 예쁘게 자리가 좁아서 어디 봅시다 첫번째 달을 한번 보여주세요. 첫번째 달 눈에 띄는게 요거다. 첫번째 달 요게 눈에 딱 띄었어요 첫번째 달에서는 여러분이 조금 망설이는 게 아닌가 어 여러분도 그냥 이 사람이 어떻게 나오는지 조금 궁금해 하는 것 같고 여러분도 큰 동요는 없지 싶다 어. 두번째 달에서는 어 두번째 달에서는 본뭐 저런 인간이 다 있나 싶을 거예요 어. 그리고 뭐 딱히 발전은 없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이 사람의 말투가 여러분한테는 별로 그렇게 음 자꾸 여러분을 막아서는 것 같고 자기만 잘났다라는 거 하는 것 같고 그런데도 뭐뭐뭐 뭐, 뭐 나쁘진 않겠다. 어, 나쁘진 않겠다. 어디 보자. 첫 번째 달, 만약에 이게 첫 번째 달에 만났을 때 경우고, 만약에 만났다라고 한다면, 음, 만나게 된, 만약에 만나게 된다면, 세 번째 달에 공산이 커요. 음, 첫 번째 달에는 그냥 어쩌면 여, 여러분이 이 사람을 그냥 보았을 수도 있고 응, 보았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피드백을 안 해준 상태일 수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 달에는 여러분 자체가 그냥 음, 좀 피곤하다 아, 그냥 내할 일도 너무 많고 별로 진전이 없는 게 아닌가 어. 근데 세 번째 달에 이거는 소개팅으로 만나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소개를 해주는 게 아닌가 어. 소개를 해주는 게 아닌가 만약에 첫 번째 달이 아니, 첫 번째 두 번째 달이 아니라면 세, 세 번째 네 번째 달에 되겠다라는 거야. 어. 석 달이나 넉 달째 가가지고 되겠다. 그렇지만 넉 달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너무 이 사람이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떤거 같지는 않다라고, 보, 않다라고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 같아 어, 조금 나하고는 안 맞는 사람 결이 다른 사람이 아닌가 이 사람한테서 내가 어떤 어,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어떤 불안감이 생길 수도 있고 어, 괜히 소개팅을 받았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라고 봐요 음. 근데 여섯 번째 달에서부터는 그래도 이 사람을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어, 언제가 이 사람을 만나기 가장 좋은 시기냐라고 한다면은, 어, 세 번째 달에 가서 소개팅. 그 전에는요, 말이 나올 수도 있어도 소개팅 한번 해볼래? 뭐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럼 여러분은 그런 거지. 아, 글쎄 내가 지금 뭐 아직 뭐어금고금쩌 그런 거예요. 그냥 딱히 기분이 확 내키지는 않아. 그렇지만, 그 저기 막, 그한 석달쯤 가니까 뭐아 심심하기도 하고 그래 한번 해 보자라고 나갈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나가서 이렇게 봤는데 딱히 그냥 여러분들의 마음에 썩게 들어오지도 않고 음 그렇다고 그냥 뭐, 내려놓는 것도 조금 그렇고, 그냥, 그렇, 그냥, 저냥, 그냥, 그냥 만나는 관계? 어, 그렇게 될수 있다라는 거지. 그렇지만 이상하게 이 사람이 마음에서 싹 비워지지는 않지 않겠나. 응. 어. 그리고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랬잖아요. 어. 그냥 한번 받아볼까 소개팅해서 간 거잖아. 어, 큰 기대감은 없이 갔다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큰 기대감은 없었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을 보기에는 뭐 딱히 지금 제 말투 알 보이죠. 음뭐이정도뭐 내려놓기도 조금 음이정도 그렇다라는 거야. 그리고 다섯 번째 달에 가가 지고는 아 괜히 이 사람을 갖다 소개받았나. 어. 저절하기도 좀 그렇고, 어, 또 예스하기도 좀 그렇고, 아, 뭐, 좀, 소개시켜준 사람 생각해가지고 딱히 이걸 갖다가 매정하게도 할 수도 없고, 그렇지만 조금 여러분들이 흥미를 잃겠다 싶어요. 그렇지만 다섯 번째 달에, 아니, 마지막 달에 가서는 그래도 처, 천천히 알아나가 보자, 어, 왜냐면 어떠한, 그, 이 사람하고 어디를 같이 가게 된다거나, 친구하고 소개시켜준 사람하고 뭐 같이 만날 일이 생긴다거나, 하여간, 이 사람을 포함해서 여러분의 그 친한 사람들하고 모이게 되는 계기가 있어요. 꼭 이걸 갖다 약속해서 간다라기보다는 갔는데 있다던거나, 아니면이 사람이 어느 모임인데 그때, 어, 어, 어, 저기, 뭐 저기, 해미 씨를 소개시켜준 그분도 나온대요. 올래요? 라고 해고간그 자리에서, 어, 거기서 있으면서, 아, 그래도 이 사람을 조금 더 알아봐야지 되겠다 싶어갖고, 점진적으로 알아나가게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4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 어, 이 사람을 만날 가능성이 가장 큰 달은, 전체적으로 다 있어요. 어, 전체적으로 다 있지만, 1번 카드도 있을 수 있고, 2번 카드도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큰 거는 사, 세 번째 달이에요. 어, 아니면 세 번째 달에 이 사람하고 데이트를 시작했다던가. 서, 알게 된 거는 첫 번째 달에 알게 됐는데, 두 번째, 그러니까 조금 여러분들의 취향이 아닌데 싶어서 조금 이렇게 좀, 어 아니야, 괜찮습니다. 그냥 아잘 지내셨어 이 정도만 했는데 자꾸 그 사람이 여러분한테 관심을 보일 수도 있고 그렇다 가 보니까 세 번째 달에는 그 사람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만나서 이 사람하고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 사람한테 시간을 할애할 수 있다라는 거지. 어, 그러니까 이때가 이 사람들, 이 사람하고 시간을 할애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소개팅을 받는 자리일 수도 있고, 아, 만약에 이때 만났다면은, 진전은 3개월서부터 된다는 거고, 3개월째 만났다라고 하면은, 진전은 6개월째 되는 거라라는 거죠. 네! 4번 카드 리딩 즐거우셨나요? 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여러분들, 어, 내일 이 시간이죠? 내일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여러분. 여러분 안녕!